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즈 팬 여러분 자 오늘도 저 심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어, 또 시간 이 들어왔어요 심동보 제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그 저기 어제 어제 지금 뭐 이렇게 그제 그젠가요 그제. 아, 예예 어, 예. 예, 월요일이죠 예. 예, 예 결심공판 어떻게 뭐 하셨다고 하던데 어제 했습니까 아예그 행사 사건 결심공판 그게 즉, 아니 사건에 우리 사건을 우리가 이제 그 자초지정을 좀 이렇게 보자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누도화가 국회에 걸려 있는 거를. 예, 예. 그게 2년, 2년 전이죠, 그게. 그 예, 예, 거의 <웃음> 2년이 다 됐죠. 예. 한 그, 6주 그거를... 정도 남겼죠. 그러니까 탄핵되기 6주 전에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 국회에서 탄핵이 소초가 되고. 아, 예. 그 다음에, 그, 그,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예, 예. 그, 시, 심리하고 있는 상태였죠. 아, 예. 어쨌든 간에,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림을 이그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를 국회에 걸려 있는 거를 아무도 이렇게 그안 떼니까 지나가다 그걸 보고 화가 나셔가지고 예, 예. 떼가지고 던진 거죠. 예, 예. 부순 거는 다른 분이 부순 것인 거고. 그저는또 모르는 분들이 예. 제가 이제 현장에서 그 경찰에 예예 현행범으로 예 은행대 예. <웃음> 간 이후에 일어난 상황을 전혀 모르죠. 아, 누가 했는지. 아, 했는데. 던진 것까지만 하고 경찰이 아, 열제되고 던진 되고. 이후에, 사, 던지고 제가 뭐 그림을 못색게 하지 않고, 예. 던지기만 했는데, 전혀 손괴가 없었어요. 예, 예. 예. 못색게 상태 인는데 <웃음> 그 원고 측에서 이제 피해 예. 손해배상 민사소송까지 그 제기를 했는데, 예, 예. 알고 보니까 여러 사람이 그걸 했어요. 아, 그니까. 했는데, 그, 그분들은 전혀 조사도 안 했어. 아, 던, 던진 거는 <웃음> 그, 제동님이 던지셨는데, 음. 그, 경찰에 잡혀가고 나가지고, 따, 다른 분들이 열받아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진 걸막 발로 밟고, 막 구개고, 막그랬지 예, 예. 그런데 그렇구나. 이제 한 분은, 바로 예. 뒤에 한 분은 예. 그걸 좀 예. 보기 싫으니까, 예. 그, 이렇게 접어서 구속에 남분하고 저하고 예.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웃음> 예. 나머지 3차, 4차, 5차 많은 사람이 해는 아직 진짜, 하신 분들은 전혀 경찰에서 아, 조사가 안 했어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저기 어그 그때 이렇게 뭐뭐 뭐 하신 게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뭐, 뭐 박사모 회원이십니까? 회원 아니 아니 예. 전혀 아니 예. 저 전혀 저는 박근혜 대통령 인연이 없고 예예. 솔직히 지지자도 아니에요. 예. 또 지난번에 방송에서 몇 몇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당 소속도 아니고. 예. 뭐뭐 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뭐김김두관제전 뭐뭐 예, 행정. 음. 예, 또장 어, 예. 그다음에 지난번 대선 때그 이회지 휘한 예. 후보를 때 안보자문을 요청을 해가지고 아, 해드을 예,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 또뭐 당원다인데 조찬에 회의 예. 때 <웃음> 초청받아가지고 강의해달라고 한적 집. 예, 그러니까 네. 저는 여야 정당 그 개념보다는. 예. 그냥 제가 저 그런 뭐 정파적인 그 그게 없어요. 아, 오르, 그냥, 하여튼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익이 최우선이고 아, 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안보가 제일 복지다. 예, 안보, 예. 안보를 위해서 그냥 군, 네,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렇죠. 하는데 이거는 음, 예.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이래가지고. 네, 네, 네. 그렇게. 그죠. 군에, 왜냐면 예비역 장성들은 예. 그 국군 통소공자가 옛날 상관이잖아요, 직접 상관. 그리고 그 연장승산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럼 자기 직접 상관이 그렇게 된 거를, 예, 그걸 용납할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리고 저뭐 아니 본, 본인 가족 이 말이죠, 어머니나 뭐 어, 예. 또뭐 부인이나 딸이 예를 들어, 발가벗기 가지고 내 공공장소 아, 걸린다고, 그거 그건... 그, 아니 그런. 성 대표님 같은 경우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건. 예. 그 그건, 그건 일론에 역행하는 거죠. 그반 일륜적인 범죄죠. 예. 사실은요. 그그 예. 예. 그 표창원 그 의원이 한 겁니까 그게? 전시회를 저 표창원 의원이 예. 주최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표창원 의원도 경찰대 교수까지 한 사람 같으면은 경찰도 어찌 보면은 그최 직속 상관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아, 대통령인데 그거를 그런 그런 아주 몰상식하고 반 일륜적인 그러한 세미나, 아저 그러한 전시회를 기획을 해가지고 그러한 그림을 갖다가 걸어 두고 어, 많은 사람들한테 조롱 뭐야 조롱을 받게 하고 뭐 한다는 거는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격도 없는 거고 경찰대 교수를 했다는 게 자체가 부끄러운 거죠. 예, 그런 뭐, 사람들이 경찰을 가르쳤다는 것 자체가 뭐어좀 상당히 신각적으로잘 뭐, 예. 모르는 분인데 예. 좀 안타깝죠. 그리고 본인도 예. 사과를 했고. 또그 소속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예. 징계를 받았잖아요. 예. 정기 6개월인가 예. 그저 징계 예. 처분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도 또뭐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예. 그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예. 당 전당 대표 자격으로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그 잘못된 거다. 예. 민망스럽다. 예.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사실. 아, 발표했습니다 예. 네, 그런까 네. 이게 전시회 자체가 잘못되는 거는 그냥 그 본인뿐만 아니고 뭐 예. 전 당대표, 뭐, 그 다음에 소속 정당, 다 예. 그냥 사과했어요. 아, 그러니까 또, 뭐, 뭐,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가 여성, 여성 대통령이라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선언도 했고 했으니까는, 예, 예. 당연히 이번에 그 형사에서는 무죄가 나오겠구만요 예. 그렇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웃음> <웃음> 뭐, 정당방위, <웃음> 예. 그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예. 위해서 정당방위라고, 예. 왜냐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웃음> 제3조도그 정당방위 정당 할수 있어요. 그 위, 위법성 어, 조각 사유라는 게 있어요. 예예. 법률용으로 예예. 예예. 그게 정당방위. 최소한 사회 사, 상규에 어긋나는 그죠, 그것을 그 방지한 그 정당행위 뭐 이렇게 이제 저희 변호인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결과는 뭐 지켜봐야죠. <웃음> 아니 결과는 뭐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민주노총이 검찰청 대검찰청도 점령하고 뭐. 뭐 지금 그러고 있고 저기 뭐야 유성기업의 임원들 두들겨 패는데 경찰이 못 보고 못본 척하고 있고 사실 <웃음> 그런 것도 처벌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모른 척하고 방치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이게 죄가 됩니까 사실 네. 그 저는 뭐저 대검 문무일 검찰총장님 이건 무죄 무죄지 무죄 이게 무슨 당신들 상관이 그렇게 저기요 어 문재인 대통령이 그 홀딱 벗고 그 저기 있는 걸 저기 걸어 놨다고 해 보입쇼. 어, 그 되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죄입니다. 무죄로 가야 되고 무죄가 돼야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바로 서는 거지.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유죄로 <웃음> 이게 판결 내면은 진짜 이거는 이 법도 질서도 없는 진짜 후한무치한 정권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그제 그 예. 결심 공판 때 예. 지배노인 측에서 예. 그 주장하기를 이게 진짜 무죄가 안 되고 예. 어, 유죄로 해서 넣으면은 예. 대한 그 사법 예. 사법의 수치다 사법의 네, 수치죠 <웃음> 이런, 네.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모르겠습니다. <웃음> 하여튼 뭐 제가 법률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 이 사안에 대해서 결과를 미리 예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예. 근데 하여튼 뭐 어, 그제 그 재결심 공판에서 <웃음> 예. 그 최후 진술 기회를 그 제 반장께서 어,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제 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하수 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조국 민정 수석이 뭐 법관 자격이 없어도 뭐 판결을 할수 있게끔 해야 된다. 뭐 그래 이야기했다가 난리가 났던데 지금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이게 이, 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지 이, 이 법을 가장해서 이 개판 5분전 소위 말해서 이뭐 자기들 마음에 들면은. 안 들면 다 구속시키고 마음에 들면은 봐주고 그렇게 하는 건지 이거는 이번 이 판결을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그 판가름 될것 같습니다 예. 이 근데 이 재판 비용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어 재판이 그그2년 예. 가까이 그, 돼 있잖아요 예예. 사건이 작년 1월 24일에 발생한 후에 예뭐 제가 저 윤동포 경찰서에 예낸돼 가서 뭐 어, 하루 구치상에 예. 같이 가지고. 어, 이따가 예. 다음날 석방되어가지고 이제 쭉 그, 진행이 됐는데 예. 거의 그, 그 1월 24일, 8월 9일이면 한 7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처음으로 남부지지금에서 예. 피의자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어요 아, 예. 그래서 재물손괴는 구약식 예. 그다음에 음.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있었어요 예. 그거는 무혐의 예. 처분이 됐는데 어, 이걸 보고 이제 원고 측에서 예, 그니까 이구영 작가 예. 측에서 손해배상 그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민사 행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거를 보고 우리 쪽에서 어 정식재판을 그 행사재판을 청구한 를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예. 어 왜냐면 9월 11일 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약식명령 100만 원이 나왔어요 예예. 예. 그거를 이제 불복을 하고 예. 정식재판을 청구한 겁니다 예예. 예. 그래서 민행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됐는데 어, 그러니까 그, 그제 그제에 제제 제 8차 공판이 이제 행사 재판이 있었어요. 음, 이게 결심 예. 공판이었고. 예예. 그다음에 이제 내년 1월 10일 날그 선고 공판이 돼 있어요. 1월 10일 날. 예. 그다음에 예예. 민사는 오늘 오늘 6차 그론길 멸론길 및 감정길. 일 그림을 가지고 와서 재판장이, 재판장이 직접 확인했거든요. 하, 하면서 결심 공판을 한 거죠. 예, 예. 민사고. 그래서 민사는 1월 16일 날, 음. 어, 결심 공판, 음. 아 선고 공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아무튼 간에 일단은 그렇고 그러면 지금 재판 비용의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거는. 아, 그, 그 말씀. 예, 예, 예. 그래서 변호인사가 민행사 합쳐서 한 일곱 명입니다. 오, 예. 돈, 돈 많이 드셨겠네요. 규모가 그 예. 적지 않은데. 예. 그다그 그 자청해서 그뭐 자도 잘 모르시는 변호사들인데 예. 굉장히 저명한 변호사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뭐 무료로 다 예. 예, 지금 해주고 계시면 야이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애국자분들이 진짜 많으십니다. <웃음> 정말 참 예. 정말 그이 자리를 빌어서 참 감사드리고 싶고요. 예예. 예. 예. 아니 그러면 저기 저 박사모나 뭐 대한애국당이나 이쪽에서도 좀 도와주십니까? 그,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작년 처음 사건나고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응원도 많이 받았는데 예. 어, 별 재판이 그렇게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자주 뭐 알려 드리지 못하고 예. 또 혹시 부담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해서. 예, 예. 근데 하여튼 <웃음> 생각보다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같요 그러니까 저이 방송 보시는 저 대한의 국당 우리 저 당원분들이나 저 박사 모그저 회원분들 계시면은 그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명예가 훼손되는 걸 보고서 화가 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뭐 지지자도 아닌데 그냥 그공공뭐 뭐라 합니까 이 대한민국 정의가 이게 이 짓밟히는 걸 보고서 이게 화가 나가지고 그거를 집어던지고 했는데 그러면은 박사모나 대한애국당이 박근혜 대통령 뭐 지금 석방하고 저 요구하고 있고 하니까 그럼 그런 데서 사실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재판에 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혹은 뭐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는게 사실은 맞죠. 맞는데 너무 무관심한 것 같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 뿐만 아니라 지금 경찰, 검찰, 뭐 국정원 직원들 전부 다 감옥에 가 있는데 제가 그분들 가족들 만나 보니까 평생 벌어놓은 그 재산을 그러니까 음. 공직하면서 뭐 벌어놓은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재판 비용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그분들이 뭐 자기 사익을 위해 가지고 한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국가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소위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다 모른 척하고 팽개친다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 살려주세요 딱그 한마디만 하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아쉬워하더라고 굉장히 예. 대한민국이 뭐 정의가 예. 뭐 지금 정부도 모토가 예. 나라 다룬 나라 예. 정의로운 국가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뭐 정의를 내세우면서도 정의가 실종된 것 같고 예. 근데 무엇보다 예. 그 신의가 예. 개인간의 신의도 있고 예. 또 어? 상하로 신의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예. 그 신의가 또 실종된 것 같아요 아, 네, 되게, 되게. 그러면 오늘 저 피고인 신동보 결심공판 최후 진술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일단 제가 <웃음> 예, 요, 저 독자분들도 요 같이 좀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은 요, 자, 내용을 좀그 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거는 어제 재판정에서 최후 진술을 이 내용을 다는 못하고 판사님께서 그러면 서면으로 그 제출해달라 예. 해서 제출을 음. 했고요 요 요지는 요 제가 직접 그 진술을 했습니다 예예 예. 네. 그 진술서 좀 읽어주시고 예, 예. 그 여기 저 자막도 같이 나가니까요 예, 같이 예, 예. 보시고 예. 요 전문은 저희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 매체에다가 요 영상하고 저기 전문하고 같이 해가지고 또 교재를 예, 해 놓겠습니다 예. 많이 퍼뜨려 주시고 이게 사실 이게 정치 재판이거든요 사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계속 압력을 넣어 주시고 계속 확산시키고 자유한국당이나 대한애국당에 전화 한 통씩 해 주시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전화 한통 하시고 대검 경찰 할것 없이 계속 전화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압력 넣어 가지고 한 분이라도 무죄로 풀어내야지 그 지금 애국진영이 이기는 겁니다. 예. 우리 작은 전투 한 개씩 이게 나가는 <웃음>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요. 아이고 힘을 모아 가지고 이기자고. 예.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피고인 신동보 결심공판 최후 진술서 존경하는 재판장이 먼저 정치적 부담이 없을 수 없는 민감한 사건을 맡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신중한 심리를 해주시고 사건 발생 후 2년을 6주 앞두고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시어 솔직한 심정을 밝힐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피고인으로서 재물 송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이 사건 그림을 못 쓰게 송계한 사실이 없습니다. 실전에서 전공을 시어 하랑무공훈장 등 다수의 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던 저는 평생 국가보의를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왔을 도와 뿐그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친 적이 없이 살아온 청빈한 예비역 군인입니다. 미혼의 여성 대통령을 발려받 벗긴 그림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 전시하여 국군 통사권자의 권위와 인격을 짓밟고 자랑스러운 운명 선진국인 조국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여성을 해모하고 차별한 이 사건 그림을 우연히 보고 붕괴한 나머지 오랜 군 복무기간 중 습관에 든 정의감이 조건 반사적으로 발현되어 국회에 걸린 이 사건 그림을 내려서 던진 것인데 기소되어 이렇게 재판까지 받게 될 줄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그림을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적 공공장소의 내걸로 집탄을 받은 행위가 죄가 되어 벌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머니나 아내나 딸의 나체 그림이 공공장소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냥 지나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 사건 그림의 뒷면 상태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었으나 제가 국회의원회관 입구 로비에 걸린 그림을 떼어내어 던진 후 바닥에 뒤집어진 상태에서 처음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그림은 손상없이 온전한 상태였는데 뒷면의 보조지지대 한개의 한쪽이 액자 틀에서 빠져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저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웃음> 그림을 던진 후에 국회 직원이 안내한 사건 발생 현장에서 5 0 m 정도 떨어져 있는 출입구 부근에서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다 영동포경찰서 여의지구대에 연행되어 1차 조사를 받고 저녁 식사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밤늦게까지 영등포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 석방되어 뉴스를 보고서야 제가 사건 현장을 떠난 후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구체적인 해손이 일어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의 행위로 인해 전시회가 중단되기 전에 당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이 국회에 전시된 것은 대단히 민망하고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국회에서 정치인 주체로 전시된 것은 적절치 않았습니다라고 했고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성관계 합성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2017년 12월 28일 명예훼손등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그림 전시회를 주최한 표창원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소속 정당에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는데 표창한 의원 부부 없는 사진을 합성한 그림 현수막을 국회 정문 앞에 내건 사람은 고소되어 기소된 반면 풍자 누더하로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한 작가는 유사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문성근 김여진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사람은 구속되어 법 적용의 행평성에 강한 의문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7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행사 8부, 8부는 8부 지난해 3월과 5월 사이에 여성의 합성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맹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운심을 깨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격적 살인으로 평가하여 그에 상이한 책임을 물어 징역 8개를 선고했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인격 살인한 컴퓨터 합성 나체 그림을 국회에 전시한 원고와 주최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람이지만 아무리 대통령의 처신이 문제가 되어도 국민이 선출한 현직 대통령이자 미혼의 한 여성을 <웃음> 정나라하게 묘사한 누화를 민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해관 입구 로비에 누구나 쉽게 볼수 있게 여러 나에 걸쳐 내건 행위는 모든 국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덕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의 상규와 정의에 반하고 미풍양속과 윤리도덕을 무너뜨린 여성해모족 폭거였습니다. 2018년 3월 19일 제3차 공판시 법정에서 당사자인 이구영 작가가 직접 진술한 것처럼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사진과 그림을 합성하여 음. 그 위에 수성 아크릴 물감을 덧칠하여 그린 대통령 전라 그림을 국회에 전시하여 무리를 일으킨데 대한 죄책감도 없이 국회에서 철거된 바로 다음 날부터 건한달이 걸쳐 음. 서울 중릉로 소재 방카완 카페에 재전시하여 엄마부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쪽일까지 서울 인사동 소재 개인미술관의 개인전의 재 전시하고도 피해자 항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전시회를 중단시킨 죄에 대해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그림의 전시회를 주최한 표창원 의원과 소속 정당이 공식 사과를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시 현장을 찾아가서 격렬하게 철거를 요청하였음에도 국회라는 대표적 공공장소에 5일 이상 계속 전시한 것은 예술을 정치화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부당한 침해 행위를 중지시킨 정당방위, 정당행위를 한 저는 지금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불가피했던 저의 행위로 인해 여성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 행위가 지속될 수 없었던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라는 탈을 쓰고 자행한 정치적 선전선동에 현직 여성대통령이 인격살인에 가까운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하고 선진 문명국 대한민국의 국객이 바닥에 추락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 재판에 헌법이 명령한 인간의 존엄과 인권, 양성평등, 공중도독과 사회의 윤리질서가 걸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가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사회정의, 국민행복, 공동체의 건전성, 그리고 후시에 대한 교육과 밝은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 또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수관에도 저는 나체 그림이 더 중요한지 인권과 정의가 더 중요한지 자문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불문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전부의 인기는 지켜지지 않는 우리 사회는 악마의 천재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은 선출한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공개적으로 여성 대통령을 인격살인하고 여성을 해모하여 법과 사회상규에 반한 이 사건 그림인 더러운 잠을 국회의 금괴의 잘못인지 땡기의 잘못인지 솔직히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울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국가를 대표하여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정의롭고 책임있는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저는 정의를 실행하였을 뿐이지 재물을 송개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의 표현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국가가 이 재판장에서 구현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일 피고인 심동구 예, 아, 그, 그, 제동님, 그럼, 다음, 저, 공, 그, 선, 선고 기일은 언제입니까? 아, 내년이요. 예, 2019년 예. 2019년 예. 1월 10일 10시에. 예, 예. 그, 서울 남부지법 행사 단독, 어, 10단독. 예, 예. 어, 409호 법정에서 있습니다. 예. 저, 어떻게, 원인 제공을 예. 했다고 볼수 있습니까? <웃음> 그러면은, 예. 표창원 의원도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웃음> 아니, 저, 저,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지지하시는 분들, 표창은 의원, 아니, 일반 사람들, 뭐, 누드화 그렸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 구속시키는 것 같으면은, 저, 대통령을 저렇게 누드화를 그린것 같으면은, 누드화를 그린 사람 플러스, 그리고 그거를 전시회를 한 사람, 아직까지 그공소시효가 남아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좀 고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고소해가지고, 둘다 저기, 구속시키야지 이게 사회 정의가, 어, 그,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재목진 소리에 나오지만은, 그저2 0 거의 3천 명 가까운 예. 인원이 그 고발을 했습니다. 예. 표창원 의원에 대해서. 그런데 예. 그게 무혐의 처분됐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아 그게 그게 말이 됩니까? <웃음> 이게 이게 재판이에요? 개판이지. 안 그렇으면 국민 은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죠. 여성 혐오 범죄를 부추기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표창원 씨가 표창원 씨를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됐다는 게 이게 이게 이게 그러면은 우리 저기 전부 다. 다, 이게, 불복종, 어, 재판 못 받겠다. 사법 테러, 사법 쿠테타. 그게. 들고 어, 일어나죠. 그, 그, 그, 저, 그, 저희 그, 변호인께서. 예, 예. 변호인이 두, 두 분인데. 예. 한 분께서, 그, 최후도 변론을 하시면서. 예,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대한민국 사법의 수치다. 예. 예.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예, 예.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 예. 그 분이 지금, 저, 헌법 수호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예. 이게 예. 그러니까 민변이 있고 그런 한변이라고 그러는데 예, 예, 헌변. 예예. 예. 그 회장 회장이시거든요 누가요? 제 변호인. 아, 예예 예, 예. 대한민국 사법의 수치라고 그최고변론 하신 예예. 그 변호사님이 제그저그 예. 그그 헌변 헌변 회장이 예예예. 헌변이그 헌법 수호를 위한 변호사, 변호사 모임. 모임. 아, 아 예. 예. 아무튼간에 지금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성 혐오 범죄를 부추기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더불어민주당의 표창훈 의원입니다. 아, 그리고 그거를 비호하고 감싸는 게 지금 재판부고, 어, 검찰이고,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고, 그리고 지금. 지금 그, 재판부는 아니고 아, 지금 재판부는 아니고요. 아, 예, 지금 재판부 심리, 이제, <웃음> 예. 하시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 뭐, 검찰, 어, 검찰, 지금 다시 한번 고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데 제 예. 변호인 중에 다른 한 분은 또 여성 변호사신데. 예, 예. 는또 최후 변론에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예. 이거는 검찰에서 아예 예. 공소를 했으면 안 된다. 예예. 공소 기각을 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이게 지금 이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 가지고 구속되는 거, 벌금 천만 원 매긴 거를 갖다가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때린 것 같으면은 그게 다른, 아까만 쭉 제가 최후 진설에그 사례가 예예. 나와잖아요. 음, 예. 다 유죄 선고했어요 그러면은. 근데 오히려 이쪽은 그 작가도 음. 또 주최한 국회의원도 전혀 무의미 처벌으로 끝내고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이, 이게 이 알만한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아니 저 사람 못 배워서 그래 하고 뭐 그렇게 소위 정상참작이 되는데 대학도 나오고 대학교에서 경찰대학에서 교수까지 했고 국회의원이고 알만한 사람이 저런 여성혐모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는, 이거는 정상 참작이 아니라 가중 처벌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또그 현장을 예. 떠난 후에, 예. 현장 을 떠날 때까지 아까 뭐 채워진 소도 있었지만은, 예. 전혀 그림 손, 괴가 없었어요. 예, 예. 예. 온전한 상태였다니까. 예예. 액자고 뭐 하나도 안 부서졌어요. 예예. 그림에 기수도 안나갔어 예. 그 떠난 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고 보니까 다음날 뭐 보도 막 사진, 뭐 예. TV 뭐 영상으로도 놓고, 어, 어, 어, 어? 그니 왜 저렇게 할 정도로 막 여러 사람이 막 밟고 아, 아, 찍고 이래 했어. 예, 예. 근데 모든 책임을 저한테 예. 손해배상을 청구한한 거예요. 아, 자, 내가 다음으로 예. 공동으로 손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 그 조, 조직적으로 했다 이거죠. 예, 예, 예. 저는 전혀 일명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아, 그 예, 예, 예. 어떻게 합니까? 예, 떠나면 좋은데. 예, 예. 그렇죠, 예. 떠나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하고 난 사람들이 말만 알려왔는데 한 사람도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 예. 근데 그걸 공동, 무너지고 병력. <웃음> 어, 뭐 아. 이런 해미로 집어가지고, 예. 모든, 저, 저, 그, 저, 그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했다니까? 그래, 그래, 3, 예. 그림값 2천만 원에, 에, 유자로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저게 그림이 2천만 원이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원고 쪽에서 또 감정을, 재판부에서 예. 명령을 해서, 예. 원고 쪽에서 지정한, 그, 저, 회패에서 감정을 예. 해서, 그걸 400만 원에 나왔어. 예. 그러니까 다시 청구 취지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3천만 원 청구한 거를 그림값이 4백만원 나왔으니까 예예. 그림값 2천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내리고 예. 위자로 10만 그들에서 예. 1,400만 원을 예. 다시 그 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온고적 주장이 예. 일관성이 없어요, 사실. 아. 그리고 너무 부풀리졌고. 아. 예. 예. 예. 이게 꼭대 뭐저뭐좀 표현이 적절치 근데 하여튼 뭐 왜냐면 뭐 조그만한 사과에 가지고 보험금 엄청나게 그쵸? 받아내는 예, 그런 예.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 그걸 내인상해요아 아, 이거는 아주 심각한 게 일반 여성 그 아무도 모르는 뭐 그냥 뭐 여성을 너뭐 누드화를 그렸다 하면 모르지만 대통령을 갖다가 그렇게 그렸다는 거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악의적이고 조직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그거를 갖다가 국회에다가 어. 그 걸었다는 거는 그 정치권하고 결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정치적 예. 그 목적으로 예. 어...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가지고 최우진 씨를 그런 내용을 잡으면 지 않습니까? 빙자해 예, 예.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예. 예.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죠 원래 그 표현의 자유 한게 절대 표현의 자유고다 보장되지 않습니까? 예예 예술의 자유 다 예, 좋은데 예, 예. 예, 예. 다른 사람한테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은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예, 얘기예요. 대전제가. 예. 예, 예. 그런데 다른 사람 피해를 준 거예요. 예, 예. 그것도 대통령을. 그것도 예. 여성, 미혼의 여성 대통령을. 그죠. 어? 그거는 죠 어? 그 표현의 자유에 그걸 벗어난 거예요, 이건 사실.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표현의 자유에 벗어난 거예요. 보호받을 보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 여성 혐오 범죄를 부추긴 것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고 그거를 또 가만히 보고 그 감싸주는 것도 경찰하고 검찰이고 이게 나라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보호하는 동성애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드는 게그 차별 금지법인데 그걸 또 민주당이 만들고 있고 동성애 지지 뭐저 이상한 그런 축제 파티 하는 것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들이 하고 있고 야 이게 정말 아, 뭐 정치적인 참, 그거를 저는 뭐잘 모르겠는데요 예. 예. 뭐 제가 뭐정치적 행위를 한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고. 예. 그, 그러니까 한마들이 인륜에 반한 겁니다, 예. 인륜에.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예. 아니, 자기, 저, 저, 표창, 그런 뭐, 표창 의원은 자기 부인하고 예. 이렇게 누가 합성해가지고 나체 사진을 국회에 증문해가지고. 예. 예. 예. 예. 예예. 내걸, 내걸 잖아요 그거 지금 기소됐어요. 예. 그, 그 자, 정식으로 기소됐다니까, 검찰에. <웃음> 아, 그래요? 그쪽에서 고소를 해가지고. <웃음> 아니, 그러면은. 표창 원은 어, 제가 알기로는 부인이 고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웃음> 예. 얼마 전에 제가 기소된 거야. 예. 예. 그럼 그런데 자기가 주최한 그 행사는 자기가 기소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기소돼. 무의미. 그 말이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그런 게 우리가 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 저도 뭐 법률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예. 어, 옛날에 유명한 대법관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예, 예. 이게 정확한, 그, 그거래요. 예, 예. 모든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예, 예. 어,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예. 이게 정확한 법, 이래요 예, 예, 예. 그, 솔직히, 저거는, 이런 법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그, 안 듭니까? 그죠. 이거, 이거, 드론잠 사건은. 그게 국민 법 정서에 딱 맞는 이야기라니까요. 나는 예, 예, 예.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그 거기, 거기, 우진 나오지만은, <웃음> 아, 이게, 그런, 그 아주 그, 그런 그림을 인격 사련에 가까운 그림을 남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 예, 예. 어? 기본적 존엄을 가지고 깡그리 무시한 그 다음에 예. 양성평등을 무시한 예. 그림을 국회에다가 또 예. 전시한 그 그림을 근개 예. 잘못입니까? 땡개 잘못입니까? 땡개 잘못이냐. 나는 그걸 그냥 근본적인 저 의문을 하... 갖고 있다니까요. 예, 예, 예. 아무튼 간에 그이 지금 이 범죄를 저지른 게 여성 혐오 범죄를 저지른 게그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은 의원이고 그거를 지금 보뭐 이렇게 보호해주고 비호하는 게 지금 뭐 검찰이고 하면 이거는 국민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게 뭐 법관의 양심과 법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뭐 그니까 대한민국 법이 온전하다면 예. 그리고 양심이 살아있다면 예. 마마 재판장께서 예. 해명한 판단을 하실 거로 저는 예. 예. 아, 그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표창은 의원도 자기 가족들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웃음> 그때 <웃음> 그런 <웃음> 이야기를 하더라고. 요그 예. 사람이 그, 그, 그 누구 이기적인 거죠? 예. 아니 경찰대 교수까지 했다는 사람이 그 도대체 경찰대 경찰들 <웃음> 뭐뭐 가르친 겁니까 도대체 참 정신. 참, 그렇습니다. 좀, 그렇고, 자 요즘에 보니까, 그, 저기, 그,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이 여성, 여성 단체들이 많이 또 대거 막 붙었더라고요. 여성 대통령 구해내는. 아, 뭐, 뭐, 뭐, 뭐, 워마드인가요? 워마드, 저는 워마드가 예, 뭐 하는데. 그 젊은 여성들이라고 모르겠... 그러던데 <웃음> 모르겠는데. 그게 대부분이 그 주장이 여성 해모, 여성 예, 차별. 예. 이거 안 된다. 예, 예. 예. 그분들이 저, 문재인 정부, 뭐, 뭐, 촛불, 뭐, 예, 예. 시위, 이런데 앞장섰던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예. 다 돌아선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 대통령을 지금 거의 일주일에 4일을 재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웃음>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아, 아무 죄도 없는데 <웃음> 지금 2년 가까이, 2년이 넘었나요? 가둬, 가둬놓고. 이거는 법에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뭐 재판하라 이거야. 예. 뭐 자잘도 따지 보는 거 좋은데. 뭐, 제가 그, 음. 그동안 그, 그, 과정을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죠. 예. 뭐 여러 가지 뭐, 음. 국회 탄핵소추부터 헌법재판소, 그, 예, 파면한다. 예예. 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명 예. 그, 재, 그, 그, 그, 그, 그, 그, 선고에 이르기까지. 예예예. 그게 그, 정확하게 대, 대한민국 헌법, 법질서를, 존중한 개인관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재판하더라도, 을 예.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죠. 그쵸? 박근혜 대령이나 임용규 대통령이 무슨 도망 사람입니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잖아요. 그게그 그러니까 구속 불구속 그 주로 판단 근거가 그두 가지로 예, 판단이죠. 예. 근데 그두 분이 도망갑니까? 증거인멸할 게또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 저기... 너무 좀 잔인하다. 예, 예. 그 청하대, 그리고 세계 역사상 전직 예. 대통령을 예. 두 명을 예. 구속한 예.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에 그것도 그러고 이게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이게 그 비급하냐면은 그 소위 말해가지고 그 전병은 정무수석 그 정무수석 있잖아요. 정무수석 네.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의 전병은 정무수석이 조폭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사 사퇴를 했어요. 근데 불구속 수사라는 거예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아니 그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지.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리고 여당하고 정권하고 다 짜고 치고 하면 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 그거는 불구속시키고 대통령 두 명은 또 구속시키고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인가 술 먹고 뭐 저기 뭐 난동 부리고 했는데 그것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가지고 뭐 복귀시켰다고 뭐 그러는데 그치, 이 형평성이 다 그, 엉망진창이 되버린 어 나라가 예. 그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 너무 음, 혼란스럽고. 음. 기준 가치가 예그저사행된것 어, 같은 그, 예. 그런 저, 느낌을 많이 예. 받습니다 예, 예. 그러면 뭐, 하여튼 뭐고생하시고 제가, 제가 볼 때는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그저 워마드 워마드 여러분 네 워마드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여성 여성의 그런 인권을 뭐 이렇게 향상시키기를 원한다면은 창원 의원 구속시키라고 그 저기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청,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어, 그, 그거 그 하십시오. 대모 하십시오. 대모 하시고 집단 소송 한번 넣어 보십시오. 넣어 가지고 왜냐면 여성을 나체를 갖다가 국회에다 그리고 해 가지고 여성 혐오 범죄를 부추긴 게 그게 그게 표창원 의원이고 더불어민주당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남자였으면 그런 거 했겠습니까? 여자니까 또 겨, 결혼도 안 하고 했으니까는 야그 청와대 안에서 뭐 했겠냐 소위 말해 가지고 그 혼자 사는 여성들. 방방에서뭐 하는지 그거 도찰하고 그런 범죄하고 똑같은 게 지금 표창원 의원의 그 범죄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 그 예. 그림 성격이 예. 세월호가 나오잖아요 예예. 그 최순실이가 뭐, 뭐 주사기를 들고 있고 예예. 세월호 그게 막그그림 많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창갑퀴 최후로가 있고 예예. 그러니까 꼭 그거를 사람들이 그저 연상이 예예. 그때 막 루머가 많이 돌았잖아요 겨울호 예, 예, 사건 7, 7시간 동안 뭐 했나, 대통령이 엄란 뭐... 행위를 한 것처럼 예, 예. 연상을 시킨 그림이에요 아 그, 그런가요? 그 예. 그게 또어 작가가 예. 법정에 또 그런 식으로 진술을 했어요 겨울호 아, 그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예, 예. 그리고 풍자하라그린 거다 예, 예.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그게 인정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예, 예. 아주 그런데 그게 허의사실으로다 드러났잖아요 예, 예. 대통령이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 그, 법정, 그러게, 그 법정에서 그러면, 허위사실 증거 진술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죠 예, 예. 은밀하게 이야기하죠. 예, 예. 뭐, 그런,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예. 뭐. 아무튼 간에, 대한애국당하고 워마드에서 저기 표창원 의원 다시 한번 고소하시고, 그 표창원 구속시키라고 대모하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구속시키면은 문재인 <웃음> 뭐, 박근혜 대통령 빨리, 거기에 나오는 뭐라 네. 할수 없는데, 예. 제가 저질렀 예. 그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예. 느껴야 되는데 예예. 물론 책임감을 느끼죠. 느끼는데 어 아무리 생각해도 예예. 제가 한 행위가 다시 그럼 그, 그런 그 상황이 와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웃음> 별로 그저 다른 행동을 할것 같지 않습니다. 제, 제 생각은 다시 떼, 떼가 서 버리겠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예예. 제가 저는 확신그저 그 주장하는 거죠. 예예. 제가 한 행위가 뭐가 잘못됐느냐 공개 잘못이지 응. 왜 땡기 잘못이냐. 이, 예. 이 생각이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 예. 예.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 여성 대통령이라서 탄핵을 시킨 겁니다. 아, 탄핵을 시키고 그뭐 소위 말해서 요즘에 뭐 여자라서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자꾸 하는데 여성이라서 여성 대통령 여서, 여자가 대통령 하니까 그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는 게, 네. 그 네. 뭐 저, 예. 가는 게. 지금 정권에서. 탄핵된 거죠. 예. 정상만나도 그런 얘기하고 이번에 예. G20 회의가서도 또그얘기를 윤설하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예, 예. 뭐 포용성장 뭐 이런 이야기를 <웃음> 했다는데 사람이 먼저라 항상 얘기해요 근데 사람이 먼저라 하면서 사람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살인되는 걸왜용납하냐 예. 이거야. 예? 예, 예. 예? 말이안 되잖아요. 예. 이유배반이라 예. 이거야. 사람이 예. 뭐 사람이 먼저라 하면서 아 전직 대통령을 불구속 재판을 했는데 왜 가서 그렇게 <웃음> 1년 넘게 구속해가지고 예, 예. 그리고 재판하는 야 이게 예, 예.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뭐냐 거짓말이란 라 얘기죠. 예, 예. 너무 위선적이잖아요. 예. 예. 사람이 먼저인데 여성 혐오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갖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계속 그 사실 출당을 시키는데 켜 출당도 안 시키고 예. 데리고 있다는 거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 예. 그 당시에 뭐 표창위원에 대해서 뭐 재명해야 된다, 예. 최선 출당 시켜야 된다, 뭐 등등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당 예. 자체에서도 그런데 예. 뭐 정직 <웃음> 6개월 징계로 끝냈는데, 어, 지금 아주 국회는 <웃음> 활동하고, 방송 출연도 하고, 뭐,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불어민주당,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은 그, 그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안, 안 들고 그러니까 일어납니까? 부끄럼도 없고, 방송도 예. 없고, 예. 뭐, 하여튼 대한민국 정치가 예. 난잡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방송에 표창은 의원이 나오면요. 전부 다 방송국에 항의 전화해가지고 야 여성 혐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갖다가 왜 방송에 내보내냐 하고 당신들이 여성 혐오 범죄를 조장하는 거냐 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항의를 해가지고 한 놈씩 잘라내야지 그 저기 국민들 무서운 줄 알고 다시는 그딴 그 혐오 범죄를 안 저지르죠. 그리고 표창원 외에는 처벌은 안 받다 안 받았다 하더라도 여성 혐오 범죄를 부추긴 범죄자입니다. 여러분들 표창원 하면은 여성 혐오 범죄. 범죄자라고 딱 낙인을 찍 찍으시기 바랍니다. 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국회의원 한명 정치인 한명한 명이 돼가지고 한 낙인 찍어가지고 인격 사진을 해버려야지 다시는 그딴 짓을 안 하죠. 에. 국민들이 무서운 걸 보여줘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예. 하,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아, 여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기 그 황금화를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저 저희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027119642번으로 신청해주시면은 저희가 이 보내드립니다. 이 패는 마이크에서 또 정규재 주필님께서 또 특별히 그이 책을 추천을 그 음. 홍보를 예. 해주셨더라고요. 예. 지난 어 11월 30일자 저녁 예. 예. 6시 뉴스에 그뭐 그 하여튼 방위산업이 비리 산업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이 께서 이렇게 그 키우신 방위산업이 비리 산업이 아닌데 자꾸 또 비리 산업이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완전 초과 상관을 태우려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이런 책들을 좀 많이 홍보해주시고 많이 좀 사,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